며칠 전 일본 니가타현 해안에서 수많은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폐사로 흔치 않은 일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지진 전조가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에도 정어리 집단 폐사에 이어 부산 경남 앞바다에서 수십만 마리로 추정되는 정어리 떼가 출몰하면서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원의 진동만 마산만을 포함한 진해만 전역에서도 정어리가 집단 폐사했는데 집단 폐사 원인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이 났지만 바닷가에선 지진이나 해일 등큰 자연재해의 전조현상이라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작년 정어리 때의 출현 이후 10월 29일에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전남 신안군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1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규모 3 이상의 지진들이 충청도 괴산을 시작으로 전라도 신안 경상도 김 천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니가타현과 한국에서의 정어리 때의 떼죽음에 대하여 과거 2011년 3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레돈도 해변에서 정어리 250만 마리 가 떼죽음을 당했던 경우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어리가 좁은 바다에 물리면서 바닷물의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떼죽음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니가타현의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여기서 80년을 살았는데 이런 정어리 집단 폐사현상은 처음 봅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집단 폐사한 정어리의 규모는 폭약 200m로 그중 50m는 모래사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니가타 군청 대변인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일본에서 500톤에 달하는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지만 2012년에는 일본의 먼 해역인 살리쿠에서만 지진이 있었을 뿐큰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어리 떼가 나타난 일본 니가타 현에 과거 지진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16일 니가타현주에스 지방을 진원으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니가타현주에스에서는 또한 2004년 10월 23일에도 규모 6.8의 직하형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로 일본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진도치를 기록한 지진입니다.